안녕하세요. 초롱공인 TV 소장 방이선입니다 어, 질문을 한 가지만 한번 드려볼까요? 같이 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 사실은 어제 이렇게 도심복합사업 그 후보지로 어, 부산에 두 곳이 선정이 됐어요. 요 중에 하나가 그동안 이사 대책 때는 전혀 언급이 안 됐던 어, 당감사, 당감사구역이랑 전포 3구역 요두 곳이 후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포 3구역은 2월달에 재개발 구역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어, 주민들이 그 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을 넣어놨어요. 재개발 구역으로 어, 우리가 진행하기에 뭐좀 한번 살펴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에 어저께 아까처럼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의 명단이 발표가 된 거예요. 원조화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 그러니까요. 제 유튜브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전포 3구역 조합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어, 왜냐? 앞으로도 전포 3구역 뭐 단감사구역뿐만 아니라 부산에 그 어떤 곳이라도 추가로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마치 스무고에처럼 정부에서 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전포상도 아무도 몰랐어요. 어저께 처음 알았거든요. 어저께 처음 알았는데 중요한 거는 2월 4일 이후에 당신 여기 집 샀지. 여기 공공재 개발할 건데 당신은 그냥 현금 청산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정부에서 될줄 몰랐는데 여기에. 근데 여기 집을 샀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특히 2월 4일 이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고 아니면 원래 한 30년 정도. 여기 전포 상부역에 조그마한 한 14평짜리 그야말로 썩은 빌라, 썩빌에 30년 동안 살아오셨어요. 이런 조합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시고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과연 너무 멋진 정책인 건지 아니면 이 원주민들한테 정말로 최악의 정책인 건지 그걸 한번 짚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쭉다 나중에 훑어 드리겠지만 자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공으로 이렇게 재개발을 하면, 한번 내려볼까요, 실제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대요. 주는데, 어, 떤 혜택을 주느냐? 아, 혜택 전에, 어, 참 되는 요 방법은, 어,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 어제처럼 정부에서 후보지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발표를 하고 나면 주민들이 이제 한 10% 정도는 동의서를 걷어서 어, 예, 우리를 발표지에 넣어주셨네요. 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하고, 10% 동의서를 걷어주면 예비, 이제, 예정지가 되는 거예요. 공공, 그, 복합 재개발, 그, 예정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예정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발표를 해놓은 거예요. 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어, 11곳에서는 동의서 진구가, 어, 착수돼가지고, 6곳은 이미 10%를 확보했대요. 6곳은. 그리고, 엄평구 정산 4구역은 3분의 2 지정요건을 다 확보했대요. 근데 그 어디에도 전포 3구역이나 단감 4구역은 해달라 얘기했다, 뭐 동의서 받았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건 지자체에서. 지정해달라고 관에 그냥 어, 요청을 한것 같고요. 어, 이랬는데 그럼 이렇게 한게 엄청나게 전포상부역이나 담감사구역 주민을 너무나 사랑해서 어, 구청장님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고 싶어서 그랜 건지 아니면 너가 두구역 물무바라 하고 한 건지 그거 한번 챙겨봐야죠. 조합원이시라 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거 한번 챙겨보려고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어, 뭐라고 해놨냐면, 뭐, 어, 평균 용적률 인센티브 65% 상향을 해준대요. 인센티브 올리고, 세대수 느리고, 이렇게 한 거를, 세대수 느리가 분양한 거를 안에 있는 조합원들한테 집한채줄거두 채씩, 두 채씩 그냥 척척 안겨주느냐. 그거 아니고에. 예. 그 다음에, 어, 뭐, 인센티브 올린 거. 볼까요? 누구한테 주는지. 여기 나와 있는 거. 조합원들한테 주는 혜택. 토지주한테 주는 그 수익은 어, 공급 물량이 늘었으니까 사업성을 개선해갖고 우선 분양권을 주는데 뭐라고 했놨냐면 시세대비 평균 74% 수준으로 어, 분양가를 받아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변에 어, 예를 들어 요거는 재개발되는 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재개발을 할때 예를 들어서 조합은 분양가 4억이에요 근데 74%니까 4억에 74%면 얼마입니까? 곱해볼까요? 분양가를 2억 9 6 0 0에 준대요. 뭐 계산하기 좋게 3억이라 할게요. 재개발하면 분양가 4억 줄 건데 4억에 넣어 집 사야 되는데 어, 우리가 공공으로 잘 지어줄게 여기 세대도 많이 늘어가 지을 거고 그렇게 할 거야. 대신 1억 사게 줄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 거지. 이게 이제 복합 공공재개발인 거죠. 이렇게 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수익이 13.9% 늘었고 뭐막 이렇다 저렇다 해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1억이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혜택인건지 자 다른거 생각하기 전에 한번 짚어봅시다. 진짜 어마어마한 혜택인건지 어떤게 어 어떤 게 있냐면요 어, 이렇게 공공이 될 경우에 아까처럼 당장 2월 4일 이후부터는 사고팔고를 못했죠 이렇게 해서 물론 지금은 후보집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어 10% 동의를 해서 이제 예정지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3분의 2 동의를 해서 이때부터 공공이 되었어요. 공공 확정되고 나서 추진회가 가는 게 이제 5년이래요. 빨리 하면 5년이래요. 칼로막 무자르듯이 딱딱딱딱 해 나가면 5년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벌써 시작이 됐죠. 지금부터 이게 뭐 공공에서 해제되든지 아니면 재개발로 확정되든지 양단의 결정이 나기 전에는 전포 3부역을 매수하기가 쉽겠습니까? 결론은 지켜보고 살라 하겠죠. 이때부터 벌써 거래가 이제 지금부터는 움직임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안에 갖고 계신 한 14평짜리 전포삼에 어, 그야말로 석비를 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감정가액은 한 5,500만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한 5,500 정도 되는 거를 14평 들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이제 아무도 안 사줄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어제까지 발표되기 전에는 매물이 3억 2천에 나와 있었어요. 요 딱, 딱 14평짜리 요 빌라가. 3억 2천에 나와 있었어요. 그 전에 실 거래가도 3억 2천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으로 스타트 한다라고 정부에서 실을 딱 뿌렸어요. 그래안 되죠. 가만히 계시다가, 못 팔아요, 집. 가만히 계시다가, 완공 다 되고 나서, 뭐 모든 게 주민동의까지 다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뭐한 5년 걸리니까 뭐한 10년 보겠습니다. 저는 빠르면 한 8년. 이때부터 10년 될 때까지 아무 세상건 행사 못하고 내 감정가액 5,500짜리 공동주택 5,500짜리 딱 들고 있다가 매년 조금씩은 오르겠죠. 그러다가 집이 완공이 돼서 남들 일반 분양 재개발할 때 사업조합은 분양가로 살 거를 3억에 한 74% 수준으로 샀어요. 이 혜택 준다는 거예요. 딱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용적률을 리고집 많이 짓고 그거 누가 다 가져갑니까? 집 많이 지었어요. LH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많이 하겠죠? 조합은 숫자만큼 주고 나면 그건 LH 수익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요런 상태에서 요런 상태가 이제 공공재개발입니다. 그러면 한번 봐요. 나중에 완공이 돼서 그때 주변 시세가 1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10억 10억인데 나는 남들 4억의 재개발 분양 받을 거를 어머나 1억이나 싸게 3억의 혜택을 받네요. 공공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죠. 주변 시세 10억입니다. 내가 요 분양가만큼 전부 전액 납부를 다한것 같으면 그냥 나중에 내가 10억에 팔면 그동안 10년 동안은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아무것도 못하고 뭐 이렇게 왔지만 10억에 팔아가 다 내게 돼요. 내가 3억 돈을 다 넣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근데 아까 연세가 한7 0대 아버님이 그 옛날 30년 전부터 살고 계셨어요. 14평짜리 아까 그 빌라에 그러다가 이 아버님은 이 집안채가 다고 연금 타가지고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으세요. 그래서 내요 5500짜리를 LH에서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치줘가지고 내이 집을 계산하기 좋게 1억으로 치주네요. 보통 우리 간평할 때 1억 한 1.5배 정도를 뭐 본다면 한 7, 8천밖에 안되지만 어마어마하게 치줘서 내 집을 1억에 사가겠대요. 혼집 가져가고 새집 주는 거잖아요. 이 예, 뭐 재개발이. 그래서 1억을 내 집을 치주는데 아까 집값은 예, 싸게 수익을 줘가지고 남들 4억 가져갈 거 3억에 줬잖아요. 내 집을 1억에 가져갔어요. 여기 차이 2억.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낼 돈이 없어요. 내가 3억 다낸 사람은 그나마 10년만 참으면 뭐 빠르면 7, 8년만 참으면 그때 가서 집한채 시세대로 팔아 가 내게 되는데 진짜로 그집 하나밖에 없어가 1억 간평 받아서 2억을 돈이 없어가지고 팔 수가 없잖아요. 왜냐? 내거 사가는 사람은 현금 청산한대요. 14일 이후에 내거 사가는 사람은. 그래서 못 팔아요. 맞죠? 그래서 2억을 울며 겨자 먹기로 LH에서 돈을 보태가지고 3억 잔금을 다 쳤어요. 나중에 10억에 집을 팔았습니다. 이런 분 계시겠죠? 당연히. 이렇게 집을 팔았을 때 나중에 10억에 팔은 그 돈에서 내가 투자한 1억 외에 2억을 넣어준 이 LH에서 한마디로 10억에 내보다 두배를더 수익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내 목선, 3억 3천. LH 목선, 6억 6천입니다. 내가 10년을 참아가지고, 이집 하나 가져 있었는데, 내 투자한 1억,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LH가, 그냥 내 땅, 조합원들의 땅다 모아서, 집장사 해서, 내돈 넣는 거에 대한 것만 수익 주고, 쪼개 사게 줄게, 대신. 그 대신, 니는, 나, 네돈 넣는 것만 가져가. 그냥 이거예요. 나머지는 집장사에서 내가 팔아가지고 이걸 공공에도 좀 쓰고 부산진구청이좀 보태고 나머지는 우리 수익으로 가질게 이게 그냥 공공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개발하는 방식 1번 전포삼에 계신 조합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공공으로 개발 1번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그러면 지금 아까 사업타당성 검토신청 들어가있다 했잖아요 전포삼 구역이 들어가있거든요 그 사업타당성 검토신청 동의서 요건 충족됐네요. 검토신청했네요. 아 이게 통과되려고 하네요. 이런 진도에 따라서 원래 1억도 안 하던 빌라가 감정가는 공시가격은 5,500만원입니다. 5,500만원. 이런 게 시세가 1억 5천이 되고 3억이 되고 지금 3억 2천에 호가가 나와 있었어요. 호가가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 공공재개발 할때내돈 간평 1억 받아가지고 넣어갖고 입주때까지 돈이 없어서 1억에 대한 수익 3억 3천만 받아가 이것만 내돈 집안 채 지었지만 내가 추가 분난 거못낸 사람은 LH에서 돈 걷어간 그분하고 한 10년 기다리갖고 그렇게 수익 낸 원주민하고 그때까지 이분은 살아계셨을지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진짜 근데 칠순 넘은 아버지가 재개발, 사업타당성 긋고, 뭐, 재개발 한다는 이 이슈만으로 간평 1회 작은 거를 3억 2천에 팔고 나가시는 이 사업 방식하고,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우선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근데 이런 그게 이걸로 끝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 계시, 그 전포 3구역에 추진이가 지금 두 개가 돼가지고 뒤에 있는 추진이가 막 투자자들이 전포상부역에 들어오고 관심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시세를 1억밖에 안 하던 거를 1억에 가만히 안 놔두고 3억을 만들었다. 3억 2천을 만들었다. 왜 투기꾼들이 들어와갖고 이렇게 자꾸 집값을 올려서 원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구나막 나누어서 사가 들어온 사람들이 조합은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왜 나중에 우리가 가져갈 수익을 어 숫자가 늘어나가 너것들이 숟가락을 놓노 한마디로 너 들어오지마 이러면서 언론에도 제보하고 경찰서에도 막 고소를 하고 이렇게 난리를 냈었어요 그건 하나말고 둘은 모르는 거죠 어, 재개발 지역은 아까처럼 1억짜리가 입주시점까지 그 주변 시세가 10억을 한다 하면 10억까지 올라가는 이 과정 중에는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그 집을 받아주고 <웃음> 그 다음에 아 여기 괜찮은 지역이네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살아있는 구역이 아니면 이런 시세가 입주 때 주변 시세가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갑니다. 진짜로. 안 올라갑니다. 조합원들이 아까 개수가 작아서 가져가는 거는 비례율 정도에요 비례율 정도. 비례율 예를 들어 뭐 150% 받을 거 100% 받으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구역이 재개발이 무산이 되면 모르지만 재개발이 되도록 협력을 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재개발이 되면 그 수익은 아까처럼 요 이런 단계 단계 과는 과정에서 3억에 팔고 1억짜리가 5억이 되고 7억이 되고 완공될 때 10억이 되고 이때는 거래가 자유롭잖아요. 맞죠? 14평짜리 빌라 하나 가진 분이, 아, 3억대는 그냥 팔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7억이 됐어요. 건강이 안 좋아갖고 집을 팔아야 돼요. 뭐, 정말로 돌아가실 연세가 다된 거예요. 팔수 있잖아요, 이때. 맞죠? 근데 가격이 막 투자자들도 서로 좋아라 하고, 도심 속에 너무 괜찮은 황금 노른자 자리라서 너도 나도 다 좋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물건이 막안 나오고, 나오기만 하면 다 다가고 이렇게 계속 시세가 올라갔어요. 어, 이때 팔고 나가시면 되잖아요. 과정과정과정 과정, 과정 속에 원주민들이 피해볼 일은 사실은 없어요. 투자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상. 안 그렇습니까? 어떤 투자 방식을 원하세요? 아내 조합원 이시라고 하면 음. 아버님이 그 안에 살고 계시고 연로하시고 뭐 14평짜리 빌라 하나나 어, 좁은 그냥 조그만한 10평짜리 뭐 무허가 주택에 살고 계신데 어떤 걸 원하시나요? 10년 동안 얼음 땡 하고 계시다가 사업 분양하는 거 3억에 받아서 수익 누리고 그동안에 사고 팔지도 못하는 1번 방식 공공을 원하나요? 아니면 이거 다 반대하시고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 10% 이상 동의해야 예비구역 지정 요 요건 요 충족돼야 되거든요. 이거 다 버리고 그냥 직업 사업 타당성 넣어놓은 거다합해가지고 빨리 사업 타당성 통과시켜달라 하고 공공하지 말라고 진짜 구청장한테 가서 1대1 대면해서 어필하고 그렇게 동의 안 하면 못해요 이거는 1년 안에 그렇게가 재개발 구역으로 제대로 진행을 해서 과정과정과정 과정, 과정. 나중에 공공완공 됐을 때 만약에 10억이라 하면 팔고, 팔고 팔고 팔고 이래 하면서 10억 가는 기나 뭐가 다릅니까? 분양가 3억 할거 4억 내면 어떻습니까? 중간에 사고 팔면서 내 원할 때 사고 팔고 나갈 수가 있는데 전포삼을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어, 투자 방식은 이렇습니다. 제가 정말로 여쭙고 싶습니다. 부산진 구청장님한테. 어떤 걸 여쭙고 싶냐면 여기 부산진구의 2022년, 2023년 입주 물량입니다. 부산진구가 입주 물량이 작아서 공공을 두 군데나 신청을 하셨습니까? 내년에 벌써 한 5천 세대가 남아요. 내년에 그 다음에 여기 5천 세대 남고에 그 다음에 또한번 볼까요. 자그 다음에는 아이고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한 4천 세대가 남아요. 거의 한 6천 세대급 들어서는데 1796세대가 필요양이고에 2023년도에 2022년도에는 거의 5천 세대급이 남아요. 그럼 합하면 2년 동안에만 해도 남는 입주 물량이 9천 세대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입주 물량을. 9천 세대 정도 뭐 대략 이것저것 다 합하면 한만 세대급이 2년 동안에 입주 물량이 남아요. 그런데 공공으로 그 황금 노른자 자리에 그냥 복합 공공 그뭐 사업으로 용적률 늘려서 남들은 하이엔드 고급 브랜드 달고 싶어서 안달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공공으로 막 가격 싸게 가격 산데 무슨 너무 단가 뭐 비싼 걸 넣겠습니까? 그렇게 분양을 해서 그냥 주세요. 우리 거 가져가세요 하고 갖다 바칠게요 해놓은 거 하고 뭐가 다릅니까? 전포상부욕 조합원들한테 이런 거 조목조목 어떤 게 수익 내는 나는 건지 설명이나 해주셨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부청장님이이 구역 안에 집을 가지고 계셨다 해도 똑같이 이렇게 판단하셨을지도 너무 궁금해요. 조합원들이왜 그 이런 걸 찬성을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부산 진구의 전포삼이랑 어, 단감 4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유, 뭐 백날 하면 뭐합니까? 그다 LH에서 가져가는 거고요. 어, 지금 여기 이제 사업 방식인데 어, 아까 사방식은 동의를 안 하면 일단 못하게 되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아까 2월 4일 이후에 2월 4일 이후에 거래한 구역에 그산 사람은 청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청산할 구역을 못쓸 미리 박아주세요 못쓸 부산에 몇 군데 더추가있다는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빼고 어디를 가려서 투자해야 됩니까? 처음에 4개 후보지가 있었던 것 같으면 그 4개 후보지 안에서 해야 사람들이 상식적이라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왜 여기를 빼고 다른 데를 했는지 그럼 앞으로 할 때는 어딘지 어 미리 못을 봐가주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청산일로 정한 날 이후에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상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르고 들어간 사람을 10살 이후에 샀다는 이유로 그 구역을 아 전부가 아무 데도 투자 안 하고 있으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말로 위헌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어, 이건 법을 고쳐야 될 거라고 저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 피해는 안 봐야 될거 아닙니까? 개인 재산을 전포 사망하고 당감사 이렇게 뭐 된건 동의 안 하면 되는 부분이고, 부총에 물으면 어 조합원들 뭐 선택지가 하나 드는 거 아닙니까? 공공학 실은 안 하시면 됩니다. 동의하지 마세요. 이게 다예요. 정답이 답이 답이야. 맞죠. 근데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냐 말입니다. 재개발 사타검단하는 조합원이 원하면 통과시켜 주면 안 됩니까? 빨리 재개발 가면 아까처럼 단계 단계 조합원들이 다 수익 실현을 하고 이익을 실현하고 나가실 수 있다고 해요. 원하는 타이밍에 왜한한 뭐한 74% 금액으로 분양가 공급하고 아 이걸로 왜 아무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냐고 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관에 계신 분들도 좀그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원래 이사 대책 발표할 때는 정부에서 이렇게 공공으로 뭔가를, 어그 사업을 한다 하면 막나도 나도 원해서 이게 시세가 지정되자말자 10에서 한 20% 이상 가격이 뛰면 이거를 투기, 아까 이렇게 공공지역에서 해제를 한다라고 했어요. 너무 많이 다 원해서 이걸 원, 가격이 뜨면 해제한다고 라 했어요. 예비구역에 넣어놨다가도. 근데 부산은 서울처럼 그런 데가 아니에요. 제발 해제하지 말아달라고 해. 물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냥 단계단계 단계 재개발하면서 조합원들이 알아서 수익 실현해가 팔사람 팔고 나가겠다고 해. 어떤 데를 해주셔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버려놨다가는 이 오지에 마을버스도 이렇게 안 다니고 이 고바위에 이런 곳에, 아이고야, 이, 뭐, 어느 시공사가 붙어가지고, 이거를 수익이 난다고, 뭐, 재개발이고, 재건축이고 해주겠노. 아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이런 데는 그냥 관해서 좀 해주세요. 그런 데를 좀 들여다보세요. 정말로. 이거는 조합원들께, 어, 부산진 구청장님은 모르겠어요. 그, 뭐, 국가관을 가지시고, 큰 그림에서, 이렇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전포산부역 조합원들께는 이거는, 그야말로 민폐 끼치는 일입니다. 그냥 사업 타당성 검토 신청서 이런 거 통과나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중개를 하고 있는 어, 현장에 있는 소장 입장에서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구역이 어떻게 될지 알고 중개를 하고 정말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맞죠? 어, 이게 아마 전포상 부역이 국토부에 청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 그거 한번 보시고 청원에 동의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어느 구역에 어떻게 똑같이 당할지를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